안녕하세요 달토끼님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달디입니다. 요즘 출판사 블로그랑 포스트에서 어, 달토끼님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어요. 음, 제가 그 질문들을 모아서 유튜브에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두 분이 질문을 해주셨고 첫 번째로 질문을 해주신 아기사자토끼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유튜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기사자토끼님의 첫 번째 질문은 작가분들이 먼저 의뢰를 하는 것이 많은지 주로 출판사가 발굴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어, 이거는 주변 출판사를 보면 출판사마다 다르고 뭐 출판사 내에서 부서마다도 다르고 합니다. 근데 저희 달꽃 출판사에만 국한시켜서 얘기를 드리면은 어, 작가님이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해주시는 게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음. 음, 주로 많이 연락을 오는 창구는 저희 출판사 메일을 통해서 가장 많이 투고가 오고 있고요.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또뭐 블로그나 포스트 이런 데서 문의 글을 남겨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그렇게 문의를 주시면은 어, 다들 어, 메일을 알려드리고 메일로 어, 정식 투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투고를 할 때는 어, 그 작가님이 쓰신 원고의 일부분이나 또 전부를 보내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어, 출간기획서를 꼭 첨부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경력사항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경력도 꼭 추가로 첨부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어, 물론 저희도 작가님께 직접 역으로 이렇게 여거로 제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어, 출판사가 발굴하는 경우는 음,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신 경우에 그분께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한번 책을 써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또 어, 기, 이미 출간을 하신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도 어, 그 글이나 어, 또그 작가님의 문체 이런게 마음에 들 경우에 다음 책은 저희 출판사에서 출간을 해보시는게 어떠냐 라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예전에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작가님들도 sns 를 많이 하고 계시고 어, 연락창고를 어, 공개하신 를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연락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도 어, 저희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투고도 많이 해주시고 예비 작가님 계시다면 그리고 또이 어, 작가님의 책을 달꽃출판사에서 출간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게 있으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컨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사자토끼님이 질문 주신 두 번째 질문은 보통 어떤 식으로 출판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다 라고 하셨어요 전반적인 출판의 과정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 달꽃출판사의 출판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어, 제일 먼저 출간한 책을 정해야 되겠죠 첫 번째 질문과 조금 연결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 개의 원고를 하나하나 읽어보고 또그 원고가 속한 분야의 시장조사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고를 결정을 하고 있어요 달꽃출판사는 규모가 큰 출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모든 원고를 어, 모아서 어, 원칙적으로 시간이 어, 할애된다면 어, 모든 직원이 다 같이 읽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주말을 반납을 해서 어, 일하면서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음, 바빠서 주말마다 다들 어, 투고온 원고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출간하고 싶은 원고들을 검토를 해보고 의견 교환을 이제 평일 때 업무시간에 나누고 있어요. 음. 음, 그리고 이 원고들 중에서 셋다 공통적으로 어, 괜찮다,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원고가 있으면 어, 그때는 이제 출간 제의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 제가 사장이니까 사장 달디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제가 생각보다 귀가 많이 얇습니다 그래서 로디님이랑 유니콘 토끼님이 말을 잘 하시면 제가 홀랑홀랑 또 넘어가서 설득이 되는 편입니다. 출간할 책을 정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작가님과 계약을 해야 되겠죠? 작가님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는 계약서는 어, 한국출판문화진흥원에서 쓰는 표준 계약서를 참고를 해서 저희한테 맞게끔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작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출판사를 어, 창업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그 한국출판문화협회의 자료실에 보면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미리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계약이라는 게 어차피 사적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딱 정해진 계약서는 솔직히 없어요. 당사자끼리 원하는 그 합의사항을 잘 조율을 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어떤 계약서가 잘못됐다, 그게 옳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고 원하는 사항이 있으실 때는 어, 출판사에 말씀을 한다든지 반대로 출판사도 작가님께 어떤 부분을 요구를 해서 저, 서로 조율해 나가서 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어, 작가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인쇄 부분이죠. 출판사도 인쇄가 가장 어,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해진 인쇄는 솔직히 없고 각 출판사마다 또 부서마다 어, 인쇄가 다 달라요. 음, 근데 보통은 6%에서 책 정가의 정가 6%에서 최대 13% 뭐그 이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저희 출판 저희 달꽃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주변 분들이나 또는 작가님들께 물어봐도 인세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저희의 나름 장점이죠. 음,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어, 근데 어, 아쉽게도 저희가 어, 선인세라든지 계약금 이런 건 따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 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선인세라든지 계약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꽤큰 목돈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 책을 제작하려면 기 제작 단계에서 많은 돈이 벌써 들기 때문에 어, 판매 후에 저희는 인세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출판사마다 다르고 심지어 그출한 출판, 출판사 내 부서마다 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어, 어떤 선인세를 꼭 요한다든지 계약금이 꼭 필요하신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 출판 계약을 할 당시에 출판사와 그 부분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가님과 계약이 끝났다면 세 번째로 이제 그 책에 대해서 기획회의를 해야 되겠죠. 음. 기획회의는 1차적으로는 우선 작가님과 미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작가님의 성향이라든지 또그 책을 출간, 집필하신 의도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어, 기획회의를 먼저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기획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함께 어, 참여를 해서 기획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음, 투고할 때도 물론 책을 읽었지만 작가님의 원고를 읽었지만 기획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어, 한번 최소한 한 번에서 두번 정도의 원고를 다시 읽어보시고 어, 기획회의에 임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의 때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 회의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로 컨셉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음, 지금 작업하고 있는 저희 책이 여행 에세이 인데 음, 그 책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 책은 평범한 직장인이 여름휴가 때 여름휴가를 솔직히 제일 길게 쓸수 있잖아요 여름휴가 때 어,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어, 그렇다 보면 바로 전에 출간된, 직전에 출간된 책이 저희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 김성현 작가님의 책이 있죠. 그 책하고는 완전히 같은 여행 에세이인데도 기획 단계부터 컨셉이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 달토끼님들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 같은 경우에는 500여일 동안 50여개국의 나라를 여행한 작가님의 글을 담은 에세이집이에요. 솔직히 500여 동안 50여 개 나라를 평범한 사람이 여행하, 그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이 저 물론 저도 포함돼서 평범한 직장인들이 여행하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새로 작업 중인 여행 에세이와 기존에 출간한 여행 에세이는 정말 같은 블루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성격이 전혀 다르게 기획이 지금 잡히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기획해있는 어, 그런 컨셉, 방향 이런 걸 잡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다음 단계, 기획회를 했으면 이번에는 편집 디자인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출판사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어요. 음. 제가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공은 법학입니다. 법을 음, 하게 생기진 않았나요? 어, 어쨌든 법학 전공을 했는데 어, 솔직히 저랑 안 맞았어요. <웃음> 제가 공부랑은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법학을 전공을 했지만 어, 대학교 4학년 때 어, 3학년을 마치고 어, 편집 디자인 학원을 1년 정도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어, 처음 시작은 프리랜서 편집 디자인으로 어,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 디자인을 할수 있고 또 우리 직원이신 유니콘토끼님도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어, 주로 어, 달꽃의 책은 저랑 유니콘토끼님이 어,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 로앤오더 출판사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여를 하기도 하고 로디님이 어, 또 법학과 출신이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전문서적에는 아무래도 그 어, 출신 학과가 더 성격을 잘 알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쪽 로앤오더 출판사 책은 로디님이 많이 편집 디자인을 하고 계세요. 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저희 출판사 직원들은 정말 다재다능합니다. 제자랑도 되겠죠? 음. 그래서 다들 디자인도 할줄 알고 어, 마케팅도 할줄 알고 뭐그 외에 뭐 기획부터 해서 뭐 로, 로디님 로 같은 경우에 심지어 회계 정상까지 다 맡고 계시니까 정말 다재다능한 인재가 모여 있는 출판사죠 근데 어, 제가 인복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 출판사 작다 보니까 어, 인원이 저 포함해서 3명밖에 없잖아요 3명이서 이 출판사를 운영을 하려면 한 사람이 할수 있는 양, 일의 그 범위가 되게 넓고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야 되고 어, 일 양도 솔직히 조금 많을 때가 많아요 음, 몰리다 보면 혼자 간파하기 힘든 부분도 많죠 음.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다재다능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다들 못해요. 한한 <웃음> 한 분야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희 출판사에서 음, 다들 다재다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러면은 저희 출판사 책 이렇게 서지정보 보시면 디자인을 어, 저나 달디나 유니콘토끼님이나 로디님 말고 다른 분도 본 적이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이 몰리면 적은 인원에서 커버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외주 편집 디자이너 분하고 협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 분 이름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하겠습니다. 음... 어, 음, 아 그리고 어, 보통 편집 디자이너 분들 그 이름을 보면 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등장하는 그 디자이너 이름들이 있어요. 어, 왜 그러냐면 몇 년째 함께 해온 디자이너 분들하고만 저희는 일을 진행하는 편이에요. 아, 항상 그분께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이 힘들 때 어, 그분께 이렇게 호출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갑자기 새로운 분을 섭외해서 어,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을 그때 돼서막 급박하게 얘기를 하면 소통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맡기는 디자이너 분들은 대부분 2, 3년을 함께, 최소 2, 3년을 함께 작업해 오신 어, 프리랜서 편집 디자이너 분들이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름이 자주 등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저희 책에서 그리고 그럼 새로운 분들하고는 일을 안 하나요? 어, 그렇진 않죠 당연히 새로운 분들하고도 일을 합니다 그럴 새로운 분들하고 일을 하고 싶으면 대신 좀 약간의 텀을 두고 시간을 갖고 어떤 분이 우리 출판사의 성격과 또 우리가 작업하는 이 책과 성격이 맞을까를 어, 되게 오랜 시간을 두고 살펴보는 경향이에요 저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가 외주들이 편집 디자이너를 선택하고 미팅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스타일의 디자인을 해야 되는 책이다 기존에 있는 그디자이너분마다 각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 기존에 있는 디자이너 분하고는 성향이 조금 안 맞고 새로운 스타일을 해야 되는 경우이다 할때 어, 새로운 어, 디자이너 분을 찾는데요. 특히 어,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림체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 되게 확고하기 때문에 책하고 그림체의 성향이 되게 잘 맞아야지만 음, 동화가 잘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 작가님은 똑같은 분을 조금 쓰긴 힘들더라고요. 물론 성향이 비슷하면 쓸 수는 있겠는데 조금 A라는 책하고 B라는 책하고 둘다 분명히 일러스트가 들어가는데도 다른 스타일의 일러스트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러스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새로 컨택을 많이 하는 편이고 어 제가 주로 어 일러스트 작가님을 찾는 곳은 어음 그라폴리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일러스트 작가님들 작품들을 보고 음, 작, 어, 컨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어, 기존에 그렸던 그림 일러스트 작품들을 쭉 올려놓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거의 그분의 성향이라든지 그림책 그리고 가지고 계신 그 생각 이런 것까지 다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라폴리오, 그라폴리오를 그라리오 종종 이용하고 있고 어, 그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음, 디자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또 출판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일러스트가 필요하다 아니면 그런 것 그림들로부터 영감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그라폴리오를 저는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일러스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꽁꽁 숨겨두시지 마시고, 꼭, 어, 어, 그라폴리오에 올려보시기를 권합니다. SNS에 올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라폴리오 말고 어, 그런 SNS에 올려도 되게 좋은데 어, 저같이 이런 전문가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라폴리오를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라폴리오를 통해서 의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블러스트 작가님들이라면 은 그라폴리오에서 꼭 그림을 올려서 연재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집디자인을 진행을 한다면 음, 어, 편집디자인 안에서 그래서 뭐,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 책이 디자인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기에는 어, 오늘 질문이 약간 산으로 갈것 같아요 조금 뭐, 많이 디테일한 부분이 많고 또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책 편집 디자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달꽃 출판사의 포스트에서 어, 연재를 하고 있어요. 편집 디자인에 관해서 어, 달꽃의 포스트의 시리즈가 되게 여러 갠데 어, 디자인 SP라는 이름의 시리즈를 한번 보시면 은 어, 거기에는 편집 책을 만드는 편집 디자인의 첫 단계부터 첫 단계인 뭐 시장조사 시안 디자인 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그리고 인쇄까지 어쭉 연재를 할 계획이에요. 지금은 초반 단계 연재를 하고 있는데 어 저랑 어 주로 유니콘토끼님이 연재를 할 계획이고 지금은 제가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편집 디자인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런 분들이라면 음어 달꽃출판사의 어 포스트를 한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제가 검색하실 수 있게 옆에 주소랑 또뭐 검색 키워드 같은 거를 띄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편집 디자인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단계죠. 벌써. 다섯 번째 단계로 이제 마케팅 준비를 해야 됩니다. 벌써 마케팅? 아직 편집 중인데 마케팅 준비를 해야 되나?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음. 출판사 관계자들이 모인 카페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모이면 항상 하는 말이 어, 출판 이게 제작은 진짜 설, 껌이다 너무 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어려운 건이 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음. 어, 저도 어, 6년째 지금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마케팅이 진짜 제일 어렵습니다 음. 마음같이 이게 책이 팔리는 게 아니에요 음. 갑자기 막 슬퍼질라 그래. 유유 음. 음,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어, 저를 보고 계실 어, 우리 달토끼님들 또 어, 어떤 이유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어떤 마음이 동해서 지금 저, 저를 시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어,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어, 이 사람 거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그 마음이 움직이게끔 만드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기획 넘어서 이제 막 편집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때부터 마케팅을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싸른 출판사는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 이렇게 그 건너 건너 제가 이제 출판사 사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한테 듣기는 듣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출판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달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솔직히 유튜브를 하는 것도 마케팅의 일환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음, 달꽃출판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그 출판사 어, 책 진짜 괜찮게 어, 만들더라 좋은 책 많이 출간하더라 그 출판사는 음, 작가가 누군지 모르는데 처음 이제 등단한 작가지만 믿고 볼수 있다.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라면 이런 말을 듣는게 제 꿈이자 목표예요. 음, 그래서 마케팅 자체가 어떤 A라는 책 하나에 국한돼 있다보다는 기그 A라는 책도 홍보하지만 더불어 그 A라는 책이 달꽃출판사 이름을 달고 나오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달꽃출판사도 어떻게 보면 어, 알리면서 어, 그런 걸 포괄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조금 일찍 시작하는 편입니다. 이라 저희는 자 이제 벌써 여섯 번째 단계가 넘어왔습니다. 음, 여섯 번째 단계는 이제 어, 편집 디자인이 다 끝났고 마케팅도 진행 중이다. 그러면 이제 어, 인쇄가 남았습니다 인쇄는 어, 저희 같은 경우에 종이 발주를 따로 하고 있고요. 인쇄소에다가 이제 종이를 보내서 인쇄를 하는데요. 어, 보통은 인쇄소에다가 그냥 일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 따로 하는 이유는 어, 그게 조금 더 싸거든요. <웃음> 약간의 금액을 절약하고자 저희는 종이를 다른 데서 발주를 해서 직접 발주를 해서 거래처 인쇄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음, 종이 결정... 이런거랑 인쇄 방식 결정 이런건 다 편집 디자인 할때 이미 다 끝을 냈고요 어, 그리고 나서 어, 인쇄 단계에는 이미 모든게 다 결정된 상태에서 실질 인쇄만 들어가는 거예요 음. 이미 그 전에 그 언제 인쇄를 할지 이런걸 다 픽스를 해놔야지 스케줄 잡아놔야지 인쇄를 할수있고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인쇄에 들어가면 솔직히 신경이 되게 곤두서요. 어. 신경 쓸게 엄청 많거든요. 어. 인쇄소에서 인쇄하는데 너희들은 인쇄 전문가가 아니잖아. 너는 출판사인데 너네가 신경 쓸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인쇄는 인쇄소에서 하는 거고 어, 나는 출판 전, 그러니까 인쇄 전까지만 내가 관리하고 그리고 나서 책 나오면 받아서 팔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인쇄를 하면 A부터 Z까지 인쇄 감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너네들이 그렇게 감리를 해야 됐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너네들이 신경을 안 써놓고 왜 음, 뭔가 대단한 일을 대단히 신경 쓰는 것처럼 말을 하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 보통은 A부터 Z까지 감리를 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희가 거래하는 인쇄소가 있고 그 거래하는 인쇄소가 거래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어, 그 거래하는 인쇄소에서 기본적으로 내지나 표지 인쇄 감리만 하고 나머지는 믿고 맡기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하루 이틀 인쇄를 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뭐몇십년 그리고 몇 대를 해, 하여 오신 곳도 있어요 당연히 저보다저 같은 어? 이런 나부랭이보다는 인쇄에 대해서 훨씬 전문가 분들이죠 기장님들 같은 경우에 보통 나이가 저희 아빠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종종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고 맡기는 게 맞아요 네. 어, 왜냐면은 인쇄를 가, 그러니까 감리를 가면 어, 약간 자존심도 상해하고 어, 왜냐면 아씨 믿고 맡기지 내가 아, 실력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거죠 어, 딱 봐도 어, 어, 한참이나 딸벌이 애가 와가지고 어, 이거 바꿔달라 아 이거는 내가 원한 게 아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존심도 좀 상하시죠 어, 뭐 뭣도 모르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화내시는 경우도 진짜 있으시고요 그래서 음, 보통은 기본적인 어, 다른 사람들도 하는 수준의 감리 정도만 갔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은 A부터 Z까지 다 가요. 다 가서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어, 그렇게 오, 오, 가니까 진짜 싫어하셨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직접 거래하는 거래처도 아니고 거래하는 인쇄소에서 맡은 그 물건을 자기네들이 이제 후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와가지고 갑나라배나라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귀찮고 그리고 어 누가 내가 일하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불편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인상도 많이 쓰시고 저희가 오는 걸 되게 달가워 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거...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저희를 싫어하셨는데 어 저희가 계속 어, 무시당하고 싫어함을 당할 순 없잖아요. 저희도 한두 번 인사하는 게 아니라 매번 인사할 때마다 앞으로는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건데 그래서 음, 솔직히 약간 물량 공세를 좀 했죠. 어, 어른들이 좋아하는 어, 마카스 그리고 또뭐 커피 어, 같은 거를 사들고 가니까 지금은 이제 어, 딱 보고 아세요. 아! 누구라고 아시고 어, 저한테 막 농담도 건네시고 음. 막 일도 시키세요. 이거 좀 옮겨라. 막 이러면서 그러시기도 하시고 지금은 많이 친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뭐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예전에 가서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한테 막핀잔 줬거든요. 여기가 학교냐? 네 여기 와서 왜 인쇄를 네가 배우려고 하냐? 막 이러면서 엄청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믿고 맡겨라.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는 하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많이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 인쇄 감리 같은 경우에는 어, 어 한번쯤은 어, 가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성격상 꼼꼼하고 또 인쇄사고를 줄이려면 감리를 가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대신 감리를 갔다는 거는 책임이 어, 인쇄소한테 100% 있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건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감리를 가서 그냥 대충 어, 잘하고 있구나 내가 보고 있으면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 그분들이 못 보는 게 되게 많아요 엄청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물량을 소화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심지어 한국 분이 아닌 분도 많으세요 중국 분들도 은근 많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어, 그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를 갔다면은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막 혼나더라도 물어보고 하셔야 되고 그렇게 그분들 귀찮게 해드렸잖아요 내가 귀찮게 했으니까 그 책임을 내가 나도 일부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감리를 갔는데 예를 들어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100% 떠넘길 순 없죠 어, 당신 감리 와서 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각오하고 가셔야 되고 감리를 볼 거면 정말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되고 또 미리 어느 정도는 어, 상식적인 부분, 인쇄의 기본 그런 것들은 어, 미리 배우고 인지하고 공부하고 가시길 권합니다. 음. 어, 이렇게 해서 인쇄가 끝났다.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면 음. 어, 그 다음으로 이제 서점, 서점으로 이제 납품 단계에 왔습니다. 인쇄돼서 나오면은 일부 물량은 출판사 사무실로 가지고 오고요 어, 나머지는 다 저기 물류창고로 보내버려요 어, 사무실로 갖고 오는 책은 보통 음, 뭐에 쓰느냐 어, 작가님께 우선은 지급되는 도서가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서평 이벤트 할 때도 쓰고요 또 각종 그 기자분들 이라든지 그런 잡지사 이런데 보도자료로 많이 뿌리는 편이에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서점에 납품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있겠죠 음, 어, 마지막 단계인 판매 시작 단계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하면 이런 서점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sns 관리를 이제 하죠 음, 마케팅의 이어 연장선상인데요 서평단도 뽑고, 기사도 내고, 어, 다양한 그런 활동들 그런 것도 하고 또 북토크도 하고, 그리고 초대도 하고, 뭐 이벤트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어, 판매에 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음. 어, 마케팅 부분은 지금도 어렵고 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음, 또 마케팅에서 뭐 어떤 스킬 뭐 마케팅 스킬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하, 나와 있는 책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마케팅의 핵심은 음, 마음을 담은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좋은 말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진짜 그런게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대했을 때 음, 소비자들은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다른 분야에서는 또 소비자이기도 하고 책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른 출판사 책도 되게 많이 사서 보거든요 어, 그랬을 때 책을 사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작가가 유명해서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수많은 이유들 중에 분명히 그 출판사에서 노력해서 하는 그 마케팅에서 제가 마음이 동해서 사는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매 이 시작한 이후 부분은 솔직히 전쟁이면서도 음그 전쟁이 막피 흘리고 막 그런 칼싸움하고 그런 전쟁은 아니고 어그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 독자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저희들의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그런 노력이 독자님들의 마음을 꼭 움직이길 지금도 바라고 앞으로도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 내용들은 더 많은데요. 지금도 뭐 엄청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출판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아기사자 토끼님 덕분에 이런 좋은 어, 질문을 받았고 또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출판을 주, 출판사를 출판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작가를 준비하시는 분 또는 어, 출판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은또 저희 달꽃 출판사의 어 애정을 갖고 있는 독자님, 우리 달토끼님들이라면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저한테 어 SNS나 또는 뭐 유튜브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꼭어 시간을 마련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어 당연히 좋아요 센스,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